오늘은 수수 볶음이에요. 음,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수수, 그 전라도 수수 볶음이 할 거예요. 근데 이거 수수쌀 1kg고, 어, 이거는 팥은 500g. 근데 내가 팥을요,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가놨어요. 이렇게 담갔다가 뿌른 다음에 삶으면은 시간이 좀 빨리더라고. 빨리 삶아지더라고. 그래서. 오늘 이 정도만 볼게요. 팥이 뿌렸으니까. 여기가 좀 달아야 되니까, 이건 소금은 들어갔어요, 빨때 이게 수수, 이거 방안가에서 내가 빻았어요 1kg 사다 담궈가지고, 빻았어 여기 소금은 들어갔으니까, 설탕만. 이것도 좀 달아야 돼요. 달아야 맛있지? 이건 자일로스 설탕. 이 정도 이렇게 세게 만들어줄게 반죽을 잘해야 되는데, 물을 잘 맞춰야 돼. 이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? 겉에 파, 들어가는 건가? 요 팥이야, 팥이 속으로 들어가지. 이건 겉에 들어가는 거가 그럼. 아난 얘도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았네 두컵반 정도? 아니 세컵 조금 남았는데 세컵잡는데세컵이 끓을 때 물을 한번부어줘야돼 중간에 이렇게 세번 정도 이렇게 네. 그러면은 팥이 잘 퍼진대요 우리 어미한테 배웠어라 이 팥이요 이제 딱 먹어봐 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이 물을 좀 따라내야 돼요 물을 조금만 남기고 뜸 들여야 되니까 뜸들여듯이 삶아야 돼 약간 물에다가 그래갖고 보실보실하게 예, 파서 삶아야 돼요 아주 약불 타지 않을 정도로만 다 삶아진 것 같아요 이게, 이게 바닥에 물기도 하나도 없어 이제 좀 식혀야 돼 식힌 다음에 이제 아야돼 이게 식혀가지고 요안전히 식혀가지고 갈아야 돼요 뜨거울때 갈면은 김이 있어가지고 막 떡대 불더라고 소금을 이그 정도 넣어줄게. 반는 수수팥단 살 거예요. 이 고물이 달아야 돼. 됐어. 이제 붙여보겠습니다. 볶음이를. 하나만 하나씩만 나 하나. 하나만 제대로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. 네. 이게 다 찢어져 버렸잖아. 음내 거를 건드려 버리는. 야, 이거, 붙여라, 나. <웃음> 붙여. 붙네. 야, <웃음> 왜안 돼, 이렇게 하면. 아이, 알아, 알아. 여기 안 익어. 응? 네? 여기 안 익은다고. 다 익은 다음에 해야 돼. 뒤집고 해야 되는 거야? 그래. 응. 응. 아하, 아, 이게, 이게 제대로 됐다. 그니까. 응. 아이 우리한테 더 잘하네, 나보다. 우리 아들이 더 잘해 음. 얘 꼼꼼해가지고 뭘 잘해 조만간 저 요리 음. 많이 올릴겁니다 음. 나는 덜렁덜렁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겁나 꼼꼼해요 제 요리를 기대해주세요 <웃음> 요리를 지가 한대요 앞으로 나는 놀아도 되겠어 오 음. <웃음> 어, 케바리 와 진짜 잘하네 이게 바로 구꾸미의 음, 음, 음, 정석이지 맞아, 엄마. 이렇게 약간 응. 터져 있어야 되거든. 응. 오, 먹을 때 걸레떡처럼 툭툭툭 응. 떨어져야지 이게 이게 붓꿈이라고. 와 진짜 잘한다. 네가 다 해. 응? 다 하고 싶지는 않아. 이거 이거만 뭐. 이거 더 늘려. 응. 잘하네. 우리 찍을 것만 이쁘게 만들고. 응. 우리 먹을 거는 대충 해서 먹을 거예요. <웃음> 아 여자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. 그러게. 나는 술도 안 먹지, 담배도 안 피지. 응.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. 누가 나오래도 잘안 나가지. <웃음> 방 안에만 다섯 곳이 앉아있어요. <웃음> 그러면 되냐? 핫을 좀더 넣고, 울망줄망하게 넣고, <웃음> 자, 뒤집어 주세요. 네. 하나만 더 해? 응, 하나만 더. 마무리 하세요. 마무리. 아기, 애기 백이아기들 백일 때 수습받단지 해주면 좋다잖아요. 이거는 입맛 취향에 맞춰서 입맛에 에, 달게 맞추세요 이거를 넣어볼게 물에다가 네, 이게 익으면 요 떠요 다익었어 이게 둥둥 뜨잖아요 둥둥 뜨면 다 된거예요 파에다 굴리면 돼 이제 아 이거요 내가 우리 애들 100일 때 하고 이제 이제 해보는 거예요 <웃음> 이 100일 때 집에서 이렇게 다 해줬어요 수습 받단지 음, 내가 그때 맛있게 먹었지 <웃음> 됐네 <웃음> 백일때 생각이 <웃음> 100일, 나네 백일때 생각이 나 거짓말도 그 지금 엄마들은 지금 엄마들 안하지 지다 저기 서어 돌잔 백일잔 찬데 가보니까 우리 집에서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백일집이 논먹 뭐가 좋대 백일때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갖고 다 옆집에 논아주고 그랬어 아유 이거 수수 이게 수수 볶금에는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거막 보고 먹어, 먹어봤거든요 먹어 아 이거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수수팥단지 이거는 우리 애들 1 0 0일때 하고 지금 해 보는 거예요. <웃음> 진짜 어리 됐네요. 이렇게 해 봤어요. 예, 명절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. 이거로 이거는요. 전라도 음식 어 볶음이 굉장히 이게 맛있는 음식이에요. 예, 오늘 도 감사합니다.